안녕하세요. 내일은 뉴스입니다. 세안 후 피부가 당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바로 스킨을 바르거든요. 눈도 바르고 세럼도 바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조해지기 전 바르면 딱 좋은 미네랄 힐링 미스트를 소개합니다. 2주 임상 실험으로 증명된 거피부, 소피부까지. 거피부, 소피부까지. 모습 개선하는 힐링 미스트. 세안을 바르면 피부 진정효과에도 좋고요 보습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제가 세수하고 바로 바로바로 바로 미스트를 한번 뿌려볼게요 아 진짜 너무 상쾌해요 이거는 분사가 정말 잘돼요 봐봐요 짠짠짠 흔들고 우와! 음! 향이 전혀 없어요 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화, 무방부제, 무개면활성제 민감하고 트러블 심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해양 심층수 미네랄 성분이 100%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입자 공법으로 건조했던 피부를 촉촉하게 한리스트 하나로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 하니 이거 완전 득템 아니에요. 오, 오 대박. 아침, 저녁, 세안 후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인상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한후 바로 아는 피부 진정 보습 강화 솔루션이라고. 혹은 SPS 톡톡, 정보 브런치에서 굉장히 잦은 뮤지컬 배우, 정다희의 피부 진정 습의 애정 탭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다. 아니, 너무 상쾌한 것 같아. 와, 피부 더 좋아지면 큰일이네. 심프레스티 힐링 리스트는요, 임상실험 2주 동안 거쳐서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14일의 기적, 케어 미네랄 테라피라고 합니다. 뮤지컬배브의 처음 화장 지우고 나면 매우 건조하거든요 그 피부까지도 저희들의 피부까지도 힐링해주고 보습시켜주고 힐링까지 음. 이 형탬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음, 되게 좋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킨, 로션까지 흡수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하니까 힐링 미스트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바로 얼굴에 뿌려줘도 되고요 수분팩을 만들어서 얼굴을 촉촉하게 해도 돼요 수분팩은 저녁에 하면 좋겠죠 안따가와 신기해! 예뻐질지 않아? 미네라 힐링 미스트 음. 겉피부, 속피부까지 피부 속 보습과 개선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안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일만의 기정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되게 음. 촉촉거름 더 배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저용량 음,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피부도 이렇게 어, 맑아질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모습으로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1자 공법으로 완성될 미네랄 힐링 미스트 여러분에게 <웃음> 하려고 합니다